니몰로 TV. 야, 안녕하세요 니몰로 t v 의 테드입니다 테드다 오케이 자 이제 어. 왜, 뒤에서 어. 뭐하세요? 어, 나 앞에 있어도 되지 이제 아나 진짜 어. <웃음> 아니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웃음> 아, 시작할 때마다 미안한다. 오케이 네. 네. 자 이제 음. 해수 락도 어째어요? 락 뺐죠? 네. 그 산호를 넣어야 되는데 네. 성형락을 써야 되지 않나 아, 이렇게 오케이. 판단을 해서 네. 뭐 성형락을 할 거고요 네. 꽉 차게 올리면 예쁘겠죠? 네네 네그메코션 네. 대표님이 네. 다 채워주실 거겠죠?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열 일곱 최소 17점은 네. 올라갈 수 있어요 큰거큰 큰 것들 네. 넣어볼까요? 넣죠 자. 네. 그냥 넣으면 되죠? 음. 와이렇서 베이스는 좀 묻어주시고 와 물이 이렇게 맑을 수 있나? 진짜 맑다 요양도 여러가지 올릴 수 있고 같은 공간 대비 어, 올리기도 쉽게 쉬워요 되네. 네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이제 네. 경도를 재야죠 이제 요거 하고 산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예 경도 한번 재볼게요 네자 이제 경도를 재봤더니 6.8 이거든요? 6.8 네네 7 기준에 맞추라고 그랬거든요? 예예. 경도 1에 4g 1호일때 4g 1에 1에 예 그럼 몇 그램 해야 돼요? 0.2면 0.8g이네 네, 이게 재질까 모르겠어요 0.8g 예. 아, 그럼 해볼게요 0.8 0.86 그럼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네자 저희가 쓴 거는 베이킹 소다인데요 경도 2를 올릴 때4 g 쓰라고 이렇게 디렉션을 주셨어요. 여기 음. 이제 여기 온도 25도로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네. 너무 차고도 안 되고 너무 뜨거도 안 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요 요거, 요거 두개 설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음. 내공기였나 뭐였지? 항온기. 항온기. 네, 네. 그 음. 일레가쿠에서 나온 항온기인데 아. 두자 선풍대 좀더 커요. 폭이 또 500이고 이렇게 하기 음. 때문에 여기는 두 대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답니다. 아. 알아서 거기, 거기도 괜찮네요. 일단 이거 하나 할까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된거 같아요. 어, 예. 네. 그거 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거 적절한 위치에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안 된다. 거기다 하죠. 그냥. 지금 보기 어떻습니까? 음, 자, 이거 켰고요. 지금 연결된 상태고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19도고 이제 목표 수는 뭐 이런 거해 가지고 네. 20도의 너항을 25도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얘는 끝난 거네요, 연동이. 네. 아, 좋습니다. 이 이제 두 개가 저희가 설치돼 있잖아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미 시작이 됐고 두 번째 또 세팅을 해볼게요. 목표 수온 25도. 예? 네? 음. 그러면 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딱될것 같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온 게 이제 히팅이 되고 네. 그런 거. 네. 여기 서어요 히팅이라고. 자 이제 항공기까지 설치가 됐고 이제 저희가 경도 아까 그 베이킹 소다 넣은 다음에 안 재봤는데 네. 다음에 산호 응. 넣기 전에 또 한번 칠 응.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때 이제 산호를 넣는 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쁜 산호들 많이 들어가겠죠? 네네네. 니모 네. 응. 어딨죠 어? 니모. 제가 어디... 드렸어요? 어? 사장님 다시 드렸어요. 왜요? 아 여기 이제 지금 이거 막 해야 되니까. 아 네. 그러네. 나 오. 지금 왜 그걸 몰라요? 저희 식구였는데 죄송합니다 음. 여쭤보실 음.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네. 맞습니다 한번 네. 돌아오고 다시 그때 네. 돌아올 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해수 네. 기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애니멀로 t v 의 테드 개인적으로 좀롱팀 레더들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 또 개인적인 걸 사실 하세요. 롱팀 레더. 어제 네. 그건 주는 거에 감사해야지 그냥. 아, 예, 네. 그런 데 비싼지 네. 않아요? 비싸죠. 네. 근데 네. 그러니까 레더는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니 왜냐면 레모 들어가는데 그부비들이비하는건 봐야 돼. 제가 되니까. 그 레모 레더들이 그 수류 타고 이렇게 아, 살아하는게제 옛날 수저 요거거든요. 네. 제 두자 옛날 수저인데 네. 이런 모습 보는 게 제가 되게 너무 좋아해서. 또 제가 레더를 누을수 있으니까요. 보고 계시죠? 네. 불을풀거 지금까지 애니멀로티비의 테드였습니다. 네. 안녕. 끝.